싱크. 와 도착. 여러분 보이시나요 뒤에? 아나 너무 신나는데 오랜만에 나와서? 드론처럼. 출봉은 이제 개인 소장용이나 봉이 목적으로는 촬영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영리 목적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아쉽지만 성산일출봉에서는 촬영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. 이제 감귤 주스 먹을 거야 감귤 주스. 응! 아무것도 안 들어갔나? 할라 아. 지금 어? 혹시 저렇게 열려? 어? 꽃 보고 갈래? 진심이야? 어, 진심이었는데? 쳐다보려니까. 역시! 지 근데 지금, 지금 이 맛이지 예~~ 꽃 보러 간다 여가꽃 <웃음> 아, 이게 왜냐알유 찍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디 찍는 거야 방금 유채꽃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그 가려던 데를 내일 가기로 했어요 일단 숙소를 올레시장 근처로 잡고 올레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야식은 뭐 먹지? 밥 먹고? 저 원래 같으면 은 제주도면 바로 회랑 이런 거 먹거든요 진짜 나도 그래 근데 제가 참치를 매일 먹다 보니까 실장님이 먹었어. 참치 주시면 남잖아 비싼 거 줬는데 왜 남기냐고 그걸로 이제 또 초밥을 만들어 주셔 길거리 널린 건 귤인데 딱히 손이 안가아 음. 지금 손이 가면 안 되지 이거는 소이지아 길거리야 숙소 도착 생각보다 나쁘지 가 않나요 2년 전인가? 제주도 먹방여행 찍을 때 왔던 숙소랑 근처예요. 이제 저희 올레시장 갈 거예요. 흑돼지 먹으러. 저기, 음. 어 올레. 흑, 흑돼지, 돼지. 굿밥 어? 굿밥 먹자고? 뭔 소리야? 아니지. <웃음> 아까 눈이 안 보이던 이 새끼가. 노인 공경 해야 돼, 노인 공경. 시장 안에 있는 고깃집 아는데 대기 둘이 엄청나요. 그래서 대기 번호 5번 받았습니다. 목욕살 2인이랑 목살 1인 해서 3인분 일단 시켰어요. з <웃음> 안녕하 <웃음> <웃음> 냉면이 왔어요. 오. 오. 오. 야시장입니다. 이제 숙소 가가지고 포장으로 먹어야 됩니다. 이 돼지 강정이 있는데 형이 이거 줄 기다리자고 해서 줄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이제 저희 줄입니다.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받은 줄. 나 먼저 숙소 가 있으면 안 돼? 마고싶 <웃음> <웃음> 지금 청년물 야시장이라서 지금 줄이 이렇게 길거든요 굳이 그러지 말고 우리 방금 밥도 먹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안주할 것만 사자 결국엔 밥안 뭐 먹고 이런 거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지금 8시 22분입니다 클렌징을 해봅시다 여러분 화장솜을 편의점에서, 아 편의점에서 샀어요. 집에 화장솜이 없어가지고, 그걸로 했거든요. 기치타 홀로 한번 해볼까 거든요 살람 할 짓이 아니야. 로션 좀. 옷션 귀찮게 하네? <웃음> 아주 착한 형이야.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. 나 갖고 오기 전보다 한 절반 이상일 줄 알았는데 뭐? 한번 썼어 아, 어떻게 쓰는 거야 아, 스킨을 대체 한 번만 아니 그걸 왜 맡아 내가 아 그냥 양말 그냥 세고 신어 아 냄새 안 나니까 나 그냥 아, 아, 안 벗고 자게 안 벗고 자는 이유는 뭐야? 규현 씨나 내일 아침 샤워할 건데 아 알았어 하고 싶어 다해부분이 되겠지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응. 둘째 날 저희 지금 아침 먹으러 가요. 어, 오늘의 메뉴는 갈치. 요. 관광지 하나 갔다가 밥 먹고 하나 갔다가. <웃음> <웃음> 갈치가 배부른 건 아니니까 갈치조림 2인, 구이 2인 시키고 2인에 2인, 2인. <웃음> 거다무사리 음, 그때 약간 전분 같은 거 살짝 묻혀 튀기신 것 같아요. 행복하십니까? 음. 진짜 싹싹 긁어먹네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와, 그리고 갈치조림이 저는 원픽 근데 무랑 고사리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너무 맛있는 거야 국물도 좀 넉넉해가지고 밥 진짜 볶아먹고 싶을 정도였어 여기가 영업시간이 8시부터 3시까지인데 라스트오더가 2시 20분이래요 여기는 오실 분들은 빨리 오셔야 돼요